지금 딱 3개월 차 돼가지고 큰 붓기는 되게 많이 다 빠진 상태고 잔 붓기는 아직 여기 스탕문 붓기밖에 안 남아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오래 간다고 하셔서 인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각턱도 이제 없고 방대도 들어가서 여기가 패여 있던 게 없어진 것 같고 일단 은저 여기 턱 들어간 것도 엄청 마음에 들고 계란형된것 같아서 엄 만족하고 있어요 잠깐만요. 여기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을 거예요. 응. 아주, 아주. 이제 예쁘게 네, 예쁘게 잘 됐어요. 네, 여기는 지금 다 돌아온 상태고 여기는 아직 조금 남아 있긴 하는데 통증이. 그 병원 갔는데 뭐 원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. 안전하게 수술 마무리 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경과 지켜봐달라고 하셔서 지금 그렇게 걱정은 없어요. 지금은 매부리 같은 라인도 없고, 라인 깔끔해졌고, 코가 올라가가지고, 오똑해 보이기도 하고, 지금은 딱 오밀조밀 비율이 딱 맞아 보인다, 그런 말도 많이 들었어요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원래 예쁜 얼굴이에요. 그치, 그니까 불편한 거는 없을 수 없어요. 네, 지금 뭐딱뭐 뭐 비치는 것도 없고, 딱 본인 라인에 딱 예쁘게 네.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잘된것 <웃음> 같고요. 만족해요. 병원에서는 이제 고주파랑 초음파 기계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거랑 그리고 붓기 레이저 지금 얼굴 전체적으로 그런 거 조금 가라앉혀주는 기능을 하시거든요 그 안쪽에 조금 열이 깊이 간절해서 붓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빠랑 얼굴형이 똑같거든요 엄마닮았어요 지금 엄마랑 똑같아요 약간 좀 살찐 계란? 계란인데 약간 여기 살찐 거 여기만 빠지면 딱 계란이 엄마가 엄청 계란형이신데 지금 제가 봐도 엄마랑 똑같은 거 같아요 대만족 이거보다 다섯 배더 <웃음> 저는 다섯 배일 줄 알았는데 열배는 넘게 이뻐졌어요 제 눈에는 그만큼 만족도 하고 하길 잘한 것 같아요. 100점. <웃음>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안녕! 오늘은 방대, 사각턱, 앞턱, 그리고 코까지 수술하면서 딱 3달씩 붙는 날이에요. 어, 원래 얼굴형은 사각턱이랑 방대가 되게 도드라져보 있고 그리고 주걱턱처럼 앞턱이 좀 나와있었어요. 그리 코도 매부리가 살짝 있었고 그리고 좀 길어 보였는데 지금 코도 매부리 이런 거 없이 매끄럽게 라인 잡혀서 오똑해졌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굴곡 없이 갸름한 얼굴형이 돼서 전에 얼굴에 비해 엄청 만족하고 있고요 붓기는, 큰 붓기는 저는 한 달도 안 돼서 다 빠진 것 같고 잔 붓기는 이제 서서히 빠지는 게제눈에도 보이고요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한 점은 전 없었는데 경과를 더 지켜볼 예정이고 붓기 관리도 더 열심히 해서 다시 예뻐져서 좋아요